야, 너를 부모 대신 내가 20년 넘게 키워왔니 어, 너는 내 친자식이나 다름없다 난 굳이 너를 시골로 불러내려서 농사나 지으라고 하진 않겠다 너는 너대로 네 자신에 맞는 일이 있을 테니까 아들! 자구나, 어, 사람이란 때가 되면 짝을 찾아 혼레를 지르는 것 특히 네 꼴을 보니 네 결혼을 더욱더 서둘러야겠구나 그래서 내가 아는 즉시감을 골라놨다 꺼, 바로 실내 날짜를 적도록 해라. 후, 저쁘지요 꺄야, 후, 저쁘지요 꺄. 워만 아는 시감으는 최고일 거다. 하하하하하 <웃음> <침투자. 웃음>